안녕하세요 별빛 드라마 리뷰입니다 3남매가 용감하게 47화에서 이상준의 가족들은 이제야 겨우 장영식의 엄마와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준은 영식이 그린 그림을 찢었다고 말하라 다그쳤지요 사건 당일에 cctv 영상을 같이 보자 하니 장영식의 엄마는 본인을 의심 하고 무시한다며 노트북을 내팽겨 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런 그녀를 뒤로하고 태조가 말합니다 형님 댁에도 소용돌이가 일어날 것 같아요 혹시 장영식에게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걸까요 어떤 복선을 암시하는 대사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오늘 영상은 장영식 출생의 의혹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장영식의 엄마는 타는 목마름으로 장영식의 집에서 벌컥벌컥 물을 들이키며 본인은 장영식의 그림을 찢은 적이 없다 말합니다 그리고는 찢건 안 찢었건 넌 떨어졌겠지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말합니다 이녀인간 이상민과 같은 이야기를 하네요 은주가 천재적이라고 거들고 장영식은 본인이 천재였다고 확언했지요 그러자 장영식의 엄마는 크게 폭소하며 비웃었습니다 장영식이 그동안 잘못한 것이 많기에 나름 시원한 발언은 맞습니다 뼈를 제대로 때리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진짜 엄마라면 자신의 자식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은 정도 없고 기른 정도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욕적인 발언도 문제였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 자체에 증오와 조롱이 가득했어요 장영식 엄마는 차라리 날 두고 떠나지 말라고 그림을 찢어버렸다면 애처롭기라도 했을 것입니다 비뚤어졌지만 두렵고 집착하는 마음이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면 애착으로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림을 냈어도 너는 안 됐어 천재라니 웃기고 있네 갈테니 돈이나 내놔라라고 하는 걸 보면 과연 엄마로서의 모습이 맞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장영식의 친엄마라면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영식이 아버지인 장기영의 혼외자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영식의 엄마가 영식의 아버지가 죽자 보험금과 집을 판 돈을 가지고 가버린 것이죠 새아빠에게 학대당하고 얻어맞으며 지내는 장영식을 모른척하며 장세란에게 떠넘긴 것이고요 그림을 그리는 아들이 분명 예민하고 감수성이 깊었을 테고 고모 집에서 눈치를 보며 의기소침해질 것일 뻔한데 말이죠. 적어도 진짜 아들이었다면 고모보다는 이모나 외삼촌에게 맡겼을 겁니다. 장영식은 단돈 몇만 원을 빼앗아 나가는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벌받을 거야라고요. 그림을 찢었던 찢지 않았던 친엄마이건 아니건 간에 장영식의 엄마는 벌을 받을 겁니다. 약자인 자식을 향한 방광과 폭력은 이제 늙은 장영식의 엄마에게 향하겠네요. 악한 엄마를 둔 어리석은 장영식의 남은 날이 궁금하신가요? 열심히 리듀 준비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남매가 용감하게를 응원하는 별빛탐구 드라마 리뷰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